병해충 중에서 진딧물과 흰가루만잘 잡으면 모든 해충을 다 잡는다. 진딧물이 굉장히 중요하죠. 자담식으로 진딧물이 완벽하게 잡힌다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준비가 잘 되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진딧물을 잡는 방법을 응용하면 모든 충을 다 잡을 수 있고요. 그다음에 흰가루 잡는 방법을 응용하면 가장 방제가 어려운 탄저병까지 완벽하게 방제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담은 모든 농약을 직접 만들어 쓰는데요. 효과가 화학 농약을 대체할 만큼 강력하고요. 그다음에 비용을 갖다 만들어 쓰기 때문에 이십 내일 가까이 줄일 수 있게 됩니다. 처음 사용 시에는 반드시 농도장에 테스트 약한 테스트를 하시 기 바랍니다. 지금 현재 그 약제를 갖다가 걸고루딱 정확하게 세 번씩 뿌려서 지금 보는 겁니다. 가운데가 자담이고 좌우가 시판 약제입니다. 자담은 완전히 전착이 돼서 약이 침투했는데 지금 좌우의 것은 지금 그 특히나 오른쪽 거은 거의 침투가 안 돼요. 전착이 안 되는 이유. 이건 약이 아니 약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.